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리샴맨입니다차 오늘! 오늘! 오늘 마실 음료수는 홍차의 왕이라 불리는 실론티와 대자완을 마실건데요. 구독자분들의 요청 음료수네요. 헌태님, 자곰님 감사합니다. 실론티는 이니놈의 실런티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의 그 스리랑카의 실론이라는 식민지에서 시작하였다는데요. 식민지 기간 동안 커피 농업 단일의 시작으로 섬에한반지되는 거대한 원시 정글을 베어내는 역사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스리랑카는 독립. 개혁 4유화 내전이라는 현대사를 항의하며 공차 선언 최대 수출국이 되었답니다 칠론티의 역사는 바로 스리랑카의 역사로 볼수 있네요 칠론티와 대저화는 호불호 음료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두 음료들을 자주 마셔보지 않아서 오늘 제대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샷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섞어드시면 안됩니다. 예? 진짜로요? 예? 오늘 맛의 점수는 100점 만점 중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10점 되겠습니다. 리얼로다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서는 지코를 마시는 것보다 두 개를 섞어 마시는 게더 맛이 없어요. 레알입니다. 정말로 절대 섞어 마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호불호 음료를 떠나서 저 세상 음료예요. 그냥, 이거 환장해버렸어요 이거 그냥 맛있는 순간?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 그냥 절대 사람이 마셔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음료였어요. 진심이 묻어나오는 눈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목소리> 야물딱지게 적어주시면, <목소리> 야물! 짝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